Thank you. 그렇게 많이 넣어? 응. 프리 다 썼어. 반컵몇 인분 양인데? 5인분 해야지. 아 색깔 봐. 아 눈이 크다. 아, 떡도 진짜 말랑말랑하고 냄새도 좋은데? 조금 매콤할 것 같아 얘들아 괜찮아? 했는데? 왜? 너 등록했어? 어.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 뭐? 조금 매울 것 같기도 해응 그럴 것 같아 매운 거 좋아? 매운 거 좋아? 오케이 <웃음> 손아! 구레 응? 하나 꺼내줘 사고 쳤거든 비주얼 장난 아니다. 판단 이거 코지지 마. 아야. 맛있겠다. 맛 어때? 뻥 뻥한 거야? 흐르겁지. 아떡아 응. 응. 응. 응. 와아! 진짜 좋다. 뭔데? 귀여워. 약간 데이트룩? 학교 갈때 스쿨룩? 이렇게 입으면, 그렇게, 그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 지금처럼. 날좀 다시 한번 해볼래? 감성제? 응? 도한번 해볼래 감성제? 다른 걸로? 어, 이걸로 어제 진짜 재밌었어 네? 그래? 완전 나못 친해질 줄 알았거든? 응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 그 포티 응 지금은 뭐나? 바로 어떻게 봐야지 코로나 수가 이번 주까지는 간다고 생각 <목소리> 세팅을 하고 찍으라고? <웃음> 우리가 언제부터 뭐 그런 세팅 신겼었다고 그래 너 사진 찍을.. 아 맞다 사진 찍는 데지 사진 찍어 <웃음> 사진 하나 찍으려고 나 손에 주름 봐왜 이렇게 많아? 안돼 오로나래 오르나... <웃음> 오로나미씨 맥주가 <웃음>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응 아까 오면서 와우. 페레로 로쉐 껍데기 같아. 가루 안 흘리게 조심해. 가루 안 흘리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거. 잘 많이 갔다 오 드디어 왔다 전공책